사소하지만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체온 유지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이유를 알수 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몸의 질환이나 컨디션이 계속 악화될 수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인생 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떨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격렬히 운동할 때? 열심히 공부할 때? 아닙니다. 바로바로 바로 체온 유지할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로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간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체온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필수 아이템 세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롱 나시티. 운동복도 그렇고 요즘 옷 기장이 짧은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밖으로 내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약간 긴 옷을 입더라도 훌러덩훌러덩 찬 공기가 몸속으로 충충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추위를 못 느꼈다고 하더라도 평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배탈이나 설사가 나기가 쉽고 복부 쪽에 과긴장이 유발되면서 위염이나 장염이 유발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체온 유지로 인해서 복부 쪽에 에너지나 혈액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산소 공급이 머리 쪽에 잘 안되기 때문에 두통이나 어지러움증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부에 어떤 근육들이 과긴장되면서 경직이 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특히 골반 안쪽에 신장이나 자궁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혹시 어쩔 수 없이 이런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집으로 빨리 돌아가서 자기 전에 따뜻한 침지를 복부에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롱 양말 양말은 아예 안 신거나 발목 양말을 신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요즘에 복고가 유행하면서 다시 양말을 이렇게 올려 신는 분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특히 발목에서는 복숭아뼈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남자분들보다 하이힐 같은 불편한 신발을 많이 신으시기 때문에 발목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경험을 하면서 관절이나 인대들이 많이 느슨해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 발목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지가 발목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 양말을 신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맨살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 위에 충분히 올라와서 맨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는게 중요하고 두툼한 양말을 선택하시는게 좋아요 양말이 두툼하면 발의 부담을 줄여주고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하지만 발이나 발목이 조이지 않도록 중간중간 신발이나 양말을 벗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목이나 발은 몸의 자세나 기능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너지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몸의 불균형이나 자세가 틀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분들은 유연성이 떨어져서 다리나 발목이 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로퍼 같은 걸 많이 신으시잖아요. 패션 때문에 발목 위에 올라오는 양말이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집으로 돌아와 주무시는 동안에라도 수면 양말을 신기를 권합니다. 사실 저도 양말 신기는 좀 많이 답답해 하는데요. 어, 그래도 조금 두툼한 양말을 신고 있으면 확실히 몸의 체온이 어, 충분히 유지되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발 뒤꿈치가 갈라지거나 각질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로션이나 바세린 같은 걸 바르시고 어, 양말을 신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발이 금방 이쁘게 회복이 됩니다. 세번째 머플러 어, 저는 개인적으로 2-3년 전부터 사계절 구분 없이 필수적으로 챙기는 아이템인데요. 머플러를 펼치면 부피가 커져서 추울 때 어깨에 덮기도 하고 아이들이 추워하면 덮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레슨할 때 감기에 걸리면 회원들한테 민폐가 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무척 신경을 쓰는데요. 아주 잠깐 외출을 할 때도 꼭 두르고 나갑니다. 그리고 머플러를 하면 가슴이나 목이나 어깨의 어떤 긴장들을 완화하고 결림이나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심혈관계, 호흡기계, 유방 갑상선에 관련된 질환도 예방해주고 면역력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브레지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흉추나 흉곽을 압박해 가지고 혈액순환에는 사실 좋지 않지만 체온 유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요. 저는 평소에 일상생활 할 때는 잘 착용하지 않는 편인데요. 어쩔 수 없이 착용을 할 때는 착용감이 편하고 조이지 않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혈액순환이나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부를 덮어주는 롱라시티 발목을 감싸주는 양말, 그 다음에 목과 가슴을 둘러주는 머플러 이세 가지 아이템을 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들을 챙기는 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회원분들한테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매번 까먹으세요. 그리고 운동복 입고 양말 안 신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겨울에 운동복은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신체 열이 굉장히 많이 손실되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불편함이나 어, 아프고 이런 것들을 못 느낀다고 하시더라도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소한 거라도 놓치지 말고 어, 습관이 될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어,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부, 발목, 목, 가슴은 꼭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건강한 습관은 여기까지. 안녕! 머플러 하고 가야지.